OK. a y I'm looking it up now. 어? 지금 당장 찾아봐야겠어. 핸드폰으로 찾아볼게. I am. 지금 찾아보는 미래지만, 말로 하지만, 찾아보는 중이니까 I'm looking it up now. 그 정보를 찾아보는 거니까 Eat up. I'm looking it up. 정보를 서치해서 up 띄울 거죠. Up now. I'm looking it up now. 어? So, 예니? Is it she? Is it she? She is uh, it. She is uh, her 되실테니까 Is it she? 이렇게 물어보시겠네요 How old is she? 몇 살이지? 도대체 몇 살이지? How old is she? 그대로 약간 뉘앙스로 강조해 준다고 하셨죠 어 저희가 어조로 강조해 준다고 했으니까 How old is she? 이렇게. 17? She's so good She'll be somebody who's really famous 상대편 되게 잘하는 사람을 이겼어요 되게 잘하는 사람 who's really good, who's really famous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말은 앞에, 영어는 뒤 She's i so young 대단하다 Amazing Awesome I just can't believe she's in Olympics 이렇게 어린데 올림픽에 나간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Can't believe she's in Olympics 올림픽에는 항상 S를 붙여주시는 거 제일 처음에 이블린께서 시작하실 때 Are you watching Olympics? 라고 해주신 거개최하셨나요 She's the youngest 최연소 국가대표라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연소 The youngest Hot a e r Youngest g u E-R E-S-T 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국가대표는? 뭔지 대표를 쓰기 때문에 Representative 를쓸것 같지만 국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National 을 쓰시고 National Athlete, National Team National 을 쓰셔서 하시면 됩니다. She's the last game. I haven't checked any news.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게임에서 본 뒤로 그런 이후로 오기 때문에 since since her last game. 그녀의 게임 마지막 이후로 소식을 확인을 못했어요. I haven't checked haven haven't 트 없어요. haven't 무성음이죠. Haven't checked any news. 아무 뉴스를 확인 못했습니다. I bet she's doing good. 나는 확실히 걔 잘하고 있겠죠 그 사람 잘하고 있겠죠 의문이지만 난 그렇게 믿고 있죠 그래서 I bet 난확신합니다 I'm sure I bet She's doing good She's doing very well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mm. I'm curious Let's watch some game together 그래서 제가 오! 저선수를 네. 몰랐으니까 너무 궁금하네요 I'm very curious 게임을 같이 봅시다 Let's watch some game Watch h 그리고 some watch some, watch some, watch some game together. 같이 봅시다. 되겠네요. 늦은 날 열심히 고생하는 모든 선수들 다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도쿄올림픽 재밌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Have fun together. Oh, think this is really cringing.